o k a 아빠 머리 어때 잼쪽 아빠 머리 가 어때 와, 사비색깔이야 와, 사비색깔이야 <웃음> 어. 아빠 머리 가 어때 신영은 맛있어 맛있어 신기해 신기해. <웃음>